되게 이제 그 유기농이다 하면 화학비를 안 주니까 네. 되게 작게 크고 뻣뻣하고 음.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 무슨 뭐 엄청 커이 어? 거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그 우리 그조선생도복합영농이라고 어, 어. 그렇게 자꾸 개육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축산이 있으니까? 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또 우리는 관행축산이 아니고 음. 우리가 발효 텃밭 p Tonda. You know, Tuxa. 아드님 in me a 그테비 g 그 g 비 o d table. Good t a b l 그 and Tumbunga, top bab is Hockingoji. 0 o o d Good. They t o 에많 a b e Hat Rosa. Come in, Chilbeck p 에7톤 all man 그리고 그거 추가로 플러스 되는 거 없어요? 일주일 됐어요. 그 거름 들어가야 돼. 음. 음. 관호. 아 9거름 넣었다. 묶거름 언제 줘? 그러니까 기비는 아까 톱밥으로그 돈분을 하고. 네. 그 추비는 이제 언제? 추비는 그러니까 커 가지고 완전히 개 그... 땅이 덮을 때, 어, 때 지금부터 어. 이제 양보을 많이 또 그렇지, 해야 그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때 그 작물 상태를 봐가면서 자기가 판단해야지 어. 너무 말 듣고는 함을 안 드는 어.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30년 되니까 이제 관행보다도 더잘 음, 그렇죠? 된다 예,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되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색깔도 약간 음. 진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커 야. 이게. 그러면 음. 이건 이건 언제 정식 언제 파종한 거죠? 몇 9월 20일 날. 응. 그래서 언제 수확할 까요 아, 9월 17일 날에 어. 수확은 음. 응. 좀 시래기 로 하기 때문에 11월 한 10일 정도에 응. 수확을 하려고요. 자, 그러면 이게 11월 때 11월 중순인가 그때 수확이 끝나잖아요. 네. 그럼 그다음 작는 뭐가 들어와? 좀 휴식 기간을 갖죠. 얼마나? 그, 한 보통 한 6개월 정도 쉬는다고 봐야 되나? 6개월. 네. 어육 개월이면 11월이니까 6 개월 쉴 수밖에 없네. 네.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심을 수가 없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언제 또 심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제는 양파 종류로 이제 이렇게 번려지기로 하니까. 민작으로. 네. 여기 똑같은 양파. 네, 양파. 아 근데 한 바대다 무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바대 무에다가 양파했다가또 네. 무에다가 마늘했다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 절대 같은 종류의 것은. 절대 안 들어가죠. 어, 그럼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그러면 물을 갖다 2년 한번 심는 거요 어떻게? 3년에 한 번. 년한번 전체를 번. 돌려가면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한다. 어, 이렇게 음. 음. 음. 그럼 이게 1년에 두번이기작을 음. 하는 거예요? 보통 한기작할 때가 많. 순기작. 어, 아. 유기작 한 밭도 있는데 어, 어. 그때 상에 따라서 밭에 음. 자, 지금 현재 농사 규모가 어떻게 어떻게 돼요? 농사 규모가 음. 수도작이 자가 임대 포함해서 한만 팔천 평. 어. 그다음에 전이 한 팔천 평. 어. 전이. 0 팔천 평. 아 그럼 만 육천 평다 해서? 네. 어. 더 돼? 아니지 팔천 평이면은. 어. 더 되지. 아총 면. 한 이만 사천 평 정도. 그두 분이서 이제 주관해서 하시는 거야? 그렇죠.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많은 면적 중에서 가장 돈이 잘 되는 게 뭐야? 우리는 이렇게 음. 소면적 다품목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소면적 다품목 몇, 몇 평씩 몇 개? 뭐 음. 기본 베이스가 500평에서 1000평 이내로 한품목씩 음. 넘지 않게 하고 일 아. 년에 한 20까지 이상을 출하하고 있어. 아 인증 대략적 20까지 20까지를 얘기하면 뭐 뭐가 있을까? 이제 작기별로 봄에는 밥과류 어. 해서 어. 호박류, 어. 늙은 호박, 미니 단호박, 큰 단호박, 애호박 어. 그렇게 하고 여름에는 건고추, 어. 그다음에 수도자. 음. 가을에는 배추, 무, 시금치, 어. 봄동 아. 대파 아 대파 네. 그럼 이 밭에서 근육 없이 이 밭에서 똑같이 배추했다가 딴거에다가 바뀌고 그러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윤작체계를 니까 어, 어. 작년에는 이 밭에가 어, 어. 시금치밭이었고 아. 올해는 음. 배추밭이고 음, 음. 내년도는 여기다가 지금 어, 늙은오박 하고 어. 가을에는 어. 양파할 계획이고. 아, 그래요? 그렇게. 순서가 다 잡혀 있구나. 예, 왜냐면 어. 1년 음. 전에 음. 생산 계획을 다 음. 짜니까. 응. 음. 음. 그러면 음. 지금 한 가지. 일반적으로 이제 유기농을 하게 되면 그 많은 데를 가보면 결구도 못할 정도로 빛이 안 크다가 말아. 그치? 지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비를 준 거는 막 알통이 겁나 게 큰데, 음음. 어? 유기농은 알통이 작아. 그거에 대비해서 여기는 어때? 여기는 아마 누가 봐도 이게 관행 필지와 응. 별로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거 이중에 하나가 응. 그러니까 그거야 요즘 이렇게 옛날엔 직파를 했는데 모종을 키우다 보니까 응. 심을 수 있는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 모종이 응. 정식 시기가 되면 무조건 정식을 해야 돼요 응, 응, 응. 그러니까 비료를 줄수 없는 유기필지에 심을 수 없는 상황은 밭이 덜 말랜데 로타리를 쳐가지고 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토, 밭 상태가 안 좋은 약간 질게 음. 만들어서 거기다 정식을 해준다든지 음. 이러면 얘가 제대로 클 수가 없는 거지 음. 근데 일반은 그렇게 심어도 음. 비료로 키워내면 돼요 음. 음. 근데 유, 유기농은 비료를 안 주다 보니까 는 음. 심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지 어, 어, 어. 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심는 시기를 늘리기 위해서도 크게 키워 큰 모판을 써큰 모판 105구 음, 어, 그거 조금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7일까지도 여유가 있어요 조금 일찍과 늦게 심을 아, 수 있는 아, 그 심을 음.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음, 음.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음. 조금 일찍 심고 음. 그러니까 일찍 심는게 적게 심고 음. 날씨가 나빠서 그날 로타리가 안되면 일주일 후에 심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음.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를 키운 사람들은 음. 일주일 후에 심으면 이제 뭐가 늙어져. 음. 이걸 갖다 이렇게 야 은행 생도를 갖다가 예. 그 직접 삽는 게 아니고 이건 말려서 삽네. 예예. 그 필요할 때마다. 예예. 아 이걸 이거를 일년 정도 팍딱 말리면 아 아까 어. 그런식으로 나오거든요. 어 나왔다 보관해서 계속 뭐가... 필요할 때마다. 아그 은행을 지금까지 많은 걸 해보시면서 은행을 써보시니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아 이거지. 그 죽이기도 하지 마반레 성충은 못 죽이고 아주 어, 어렸을 때 어. 어린 어. 것은 죽이는데 음. 첫째 면깊이피제 역할을 하니까 어. 벌레가 나방에안달라들어요그 아, 살충제 역할도 하지만 다 보니까 깊이제 역할을 한다. 깊이 역할 너무 음. 많이 해요 그하고, 이제, 농나무 있었죠. 농나무? 예. 음. 그식기 옛날에 그, 짜거리 올려곡이, 음. 농나무거든요? 어. 이, 전남 주방에서는 옛날에 그 밑에 인부자를입워놓고 벌레가 안 문다 했어요. 어어. 어. 벼룩 같은 거도있고 했어요. 어어. 음. 그래서, 그거를, 끓여서. 그러면, 같이. 은행하고 농나무 비율을 어떻게 해서? 여기 말로, 한대박씩 응. 음. 이거 한대박 응. 농담 한 대박. 어. 그걸 이어가지고 같이서 60미터에 한 대박 한 대박? 네. 그러면 한 대박이 얼마요? 뭐라고 그래야 한, 돼? 4리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4리터. 네. 어, 부피로 4리터. 네. 그러니까 네. 각각 60미터 아마솥에 각각 4리터씩 8리터 넣고 네. 물을 갖다 가득 채워. 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삶아? 그러니까 삶은 것도. 음. 삶은 것도 손에 끓이는거예요맨 처음에 팍 끓였다가 팍 어. 끓였다가 연한 불에 음, 음. 그러니까 그냥 저는 가스를 안 쓰고 나무를 해서 음. 파목으로 해서 쓰거든요. 아, 아. 파목으로 쓰는데 그, 그것도 끓이면서 이제 불 조절도 해야되지만은 음. 처음에는 한한시간한 30분 동안은 음. 팍 끓여요. 아, 아. 막 물이 어, 어 그렇지. 끓여가지고 큰차히 어. 뽀뽀글게 어, 어, 어. 그렇게 10시간 한 8시간 정도는 10시간. 6시간 세에서 8시간은 그래서 어,